자, 1번 문제입니다. 음. 자, 정답은 음. 자, 2번이네요. 하이 0, 0, 0, 0, 0, 0, 0, 0, 싸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격. 음. 네, 자 이유를 나타내는 어, 이유라든지 뭐 첨가 어, 이유를 첨가할 때 시죠 이유가 두개 이상 있을 때 시를 두개 아, 이상 없어도 되는데 음, 뭐 오이시이시 야스이시 이런 식으로 쓰는 시입니다 어, 어, 3번을 선택한 사람이 많을, 많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오이시이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이시이가 되어버리면 어, 맛있으면 이 되니까 아, 정답은 예, 2번이, 2번입니다. 음. 어, 예를들어 あの人は背も高いし背も高いしかっこいい저 어, 어, 어, 음. 어, 사람은 어, 키도 크고 어, 멋있다. 아, 잘생겼다. 아, 이런 식으로 시를 어, 씁니다. 아이, 자, 2번 음. 자, 정답은 음. 4번이네요 네. 이와나이데, 에 응. 아무것도 말하지 말 어, 어, 나의 이야기를 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거죠. 何も言わないで 나의 이야죠이유가기본형말하다에다가기하고나이나이죠하고나이나이하고 어, 이와なくて 하면 그 이거는 어, 이유를 나타냅니다. 이유, 어,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서 뭐 어떻게 됐다 라든지. 응. 어, 근데 이거는 말하지 말고 어, 어, 그런 거죠. 어,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고 어,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예, 됩니다. 자 3번 문제, 자 정답은 어, 1번이네요. 1번이네요. 1い이네요이네요 何かあったようです요. 음, 사람이 많이 있네요. 음, 어,何か 무엇인가 있었던 거같아요 음. 저, 자 이거는 접속의 문제입니다. 요 대해서는 뭐뭐인 거 같다. 아, 요다는 뭐뭐인 거 같다.죠? 어, 근데 여기 아다요 '됐다' '아' '아' '아' '아'라는 표현이 없죠? 음. 'あるの' no. 어, 이거 '너'가 필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있었던 거 같습니다. 4형이 연결이죠. 어, 만약에 r가 들어갈 수도 있나요? 人が다 쌍히면 何か r이 오듯이 이거 r 이으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에, 4번 같은 경우에는 no가 있으니까 안 돼요. 음. 자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음, 2번이네요. 2번이네요. 고거는 이네요고이름 써주세요라는 어, 어, 건데, 에, 자, 카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쓰다죠, 쓰다. 근데 이거를 어, 명령형, 명령형이고, 뭐, 중하게 명령할 때, 그러니까 써주세요, 어 어, 쓰세요 할 때, 에, 오에다가 어, 마스형, 그다이 음, 어 어,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어. 예, 여기에 이름을 써주세요. 어, 어, 라든지, 어, 오하이리그다사이 응, 들어오세요, 응, 들어가세요. 어, 이런 식으로 어, 됩니다. <목소리> はい, 에, 자, 5번 문제. 에, 자, 답은일번이네요 음, <목소리> 아시다までに出席するかどうか教えてください. 내일까지, 어, 출석, 출석할지, 안할지, 어,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이죠. 음. 어, 저, 어, 뭐뭐 할지, 쓸까, 도우까. 어, 어, 어, 도우니까는, 뭐, 뭐, 어떻게든, 라든지, 넌 어. 나까.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어,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뭐뭐, 일지, 어, 예. 어떨지 할때 도우까. 行くかどうか、 갈지 안, 안 갈지. 갈지 안、 어떻게 할지. 자는はい、ゃあ6번うん。は2번800 <笑> ページの長い小説をやっと読み終わりました。うん。800 쪽이죠? 어, 800 페이지에 에 소설 소설을 어, 야 또는 뭐 겨우라든지 뭐 어, 겨우죠 어, 이제야 어,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지만은 겨우 읽어 어, 와리습니다 어, 그러니까 있는 거를 끝났습니다라는 어, 거죠 어, 자 여무 어, 이게 사본이 기본형이죠 여무 어, 요무. 여무에 마스형에다가 어, 마스형에다가 끝 하는 것이 예, 어, 루네요. 끝 어, 끝나다,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미오와르 하면 있는 것이 끝나다라는 어, 거죠. 음. 읽기 끝나다. 어. 다베오와리 마시다 하면 어, 다베오와르. 어, 그러면 어, 다 먹었다는 거죠. 어. 어, 자, 칠번 문제. 하이. 정답은. はいサーボだよはい出発の前にトイレに行っておきましょう出発の前に出発中バルじゃ中バルハギジョね出バルジョねで行っておきましょうかか시다あいろんな시다うんか行くじゃ行くが가다죠가다で태형에다가태형에다가하면가 家だ。 두다、아니면 底辺枝が、 놓다。 헤옥가해 두다 해 놓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옥이죠 가두다 가둡시다. 마셔가 있으니까 가둡시다. 응. 그렇죠? 어, 그래서 접속의 문제네요. 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이, 에, 자 8번. 정답은 음. 1번이네요. 시집간이 시 음, 조용히 해. 헨나 오토가 슬려요 이상한, 이상하다, 헨다, 이상하다죠. 어, 헨, 나, 오토, 어, 소리. 에, 이상한 소리가 들요 어 들려요, 어, 나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런 말인데 에, 자, 이거는 어, 오토, 소리죠. 라든지 뭐, 예를 들어 니오이, 어, 냄새. 에, 이런 음, 감각으로 어, 느낄 수 있는 거 있죠. 어, 에다가 가, 스를 하면 어, 音がする 뭐, 하면 소리가 나다. 匂いがする 하면 어, 냄새가 나다. 아, 이런 식으로 어, 씁니다 응. 어, 어, 어, 어, 그래서 어만 뭐, 조사 사모니네요. 어, 응. はい、じゃあ 5本。うん。아はい、3번이네요はい。2人は来年結婚するらしいですよ。うん。두명은 응. 응. 어, 응, 어, 내년 어, 결혼할 어, 라시 됐어요. 결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자 라시가 어떤 뜻이냐면 어, 뭐 들은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 일단 들은 이야기를 전달 어, 전달하는 표현 음, 쓸때뭐 음, 어, 말할 때 에, 쓰기도 합니다. 개건스르 라시는 누군가한테 에, 어, 들은 거죠. 어, 결혼하는 것 같다. 들어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에, 다른 것도 미타이는 한국 말로 하면 뭐 뭐인 것 같다. 어, 그렇죠. 어, 소다도 어, 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요다하고 미타이다는 거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어, 어, 예를 들어, 2리 와라 내년 결혼するみたいですよ. 어, 둘이는 내년 결혼할 것 같아요. 어, 말이 되죠. 근데 접속의 문제입니다. 어, 미다이다 です요 다가 필요 없죠. 요다도2 사람이 와이년 결혼する 용이 됐어요. 면좋인데 다가 있으니까. 네. 어. 근데 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는2 사람이 와이년 결혼する 소어요 다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어. 근데 라시는요. 막제재 어, 뭐 같은 거 보면 뭐. 불확실한 이야기라든지 소문 음, 그런 거 들었을 때 많이 쓴다고 어, 뭐 나와 있는 교재가 많지만 음, 그건 않, 그거 맞는데 뭐,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쓰는 소다 어, 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Hey, 자 10번 전답은 hey, 일본이네요. Hey. 最近建物の中ではタバコが吸えないことになりましたチェグネコンブルアネさんはタンベルピュージモッタゲテオ